상품설명서에 서명 후 선박의 선장이 익사하였다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 5435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공기간 내 연안복합어선인 F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승선하여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도중 어선이 인근 해상암초에 부딪히면서 튕겨나가 실종된 후 이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 청약서 하단에는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았으며 청약사항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지재되어 있고 위 청약서 확인사항란에 방인이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이해하였다는 확인란에 표시가 되어 있고 완전 판매 확인 전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계약 전알리의무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계약자, 피보험자 서명란에 누가 서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가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입한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인 보험금 지급 사유, 보장한도, 보험기간, 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중도 해지시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설계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일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지적 아래 판례에 따르면 청약서, 상품설명서, 계약적 알리의무사항 용지 등의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직무산 선박 탑승중 상해는 면책한다고 라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위변 면책조항은 계약 내용에 편입될 수 없으므로 즉 한정 무효이므로 보험자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